지금 콜롬비아 커피 전시에 가려고 이 매드신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것 같습니다. 시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시모넬리 아니야? 어제 갔던 농장보다 훨씬 규모가 큰것 같고. 아. 어? 농장 안에 머신도 있네요. 와좋다 포스원에 시네심 좋다. <웃음> 아 여기 지금 라보레일리아 농장에 와 계시고요. 여기는 이쪽에 로스터인 로스터인 앞에서입니다. 아, 아. 그리고 농장주는 이제 전시장에서 되어있는데 어, 여기 라보레일리아에서 로스팅 가능하고 있고 뒤 아까 그 여자에는 마리아나라고 해서 여기 헤드 바리스타 음. 네, 마리아나 브로토네 대리가 네. 네. 아, 아메리카 노부터 하시겠어요? 예, 네. 에, a r e 에, bueno, acá es donde empieza, pues, como, como tal nuestro maravilloso mundo del café. 이부분파트에 이제 더이거 이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을 심어가지 어떻게 하는 걸 설명해 드릴 게니다가테네시엠브라드시엠브라드가테네는스라 파라라시엠브라드. 가테네몬스라 드라다 음. 드스라파라라시엠드그드 음. 어, 많은 이제 소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뿌리들이 빨리 잘 자랄 수 있게 빨리 자랄 수 있게 덜크레시미어제게말씀드렸지은그 뿌리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도 음. 영양분들 많이 섭취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에스 에스라 세미야. 이렇게 hacemos, es, esta, esta es la lo que hacemos pues es ser. es un rotico. un agujero Ingr ponemos el, el la 5cm, semilla 예, tapamos listo e a t r e i s e m a n a s d e u que s a e n l e m i a s a s m i a s s e n las s e i e n las e m i a l e n a s e a s a l e n l e m i n o s s e i l l s l e n las m a s s e n s e m l a s l e l s s e m i l o s e n a s s e i s l e r las m i a l e n e m i a s l e l s e m e n l s e i l s l e l a m i a s l n e m i l a s a l e l s s m i s e n e m i e n l s s e i s s e n l e m i a l n a s m i e n a e i l a a n l a e i a s s a l e a e a a s m i l s l l a m e n l s l s e m a n a s i a e n l a e i l a s s a l e l a e a s m s m e n s s e m a n a s n a e l a a l a 거기에서, 이게 여에서정이제말씀드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는 이제 여기 자라던 작은 잎들을 이제 이쪽 저쪽에다가 이제 심어주는 거죠 다시 미스로 레고에 케일 이제 알로 보헤모스트랑 플란 r 알라티엘 맞으면은 관두게 또다토랑에 가서 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애를 이제 나중에는 땅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미스로 레고자에 케일로 <놀람> 때리면 사카 심어준 다음부터는 이제 한 2년 정도 걸려요첫 번째 수확까지 오래 걸리네 그래첫 첫 해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확이 좋진않고 주로 한 사, 4년째나 5, 5년째가 제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하고 8년치 되면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커팅을 해줘야 됐네요. 그렇게 하면서 이 수확을 리노베이션 해주는 거예요. 뭐 옆에 나뭇잎, 옆에 가지들을 라주던가 아니면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밑에 위에서부터 이제 한30에서 30에서 60cm를 두고 라주는 거예요. e 응. e a 응. s 그열가매지기 전에 당연히 아. 그 자리에 이제 먼저 피기 시작하고요. 응. 꽃 피기 시하고요그 꽃이 피는 자리에 이제 열매가 베어지기 때문에 음. 꽃을 꽃피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야 돼. 예민하게 음. 관리를 하고요. 얘면 꽃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리에 연가안 나오니까. 음. 그래서 대충 꽃이 얼마나 피는가에 따라서 그년도의 그 수확이 어떻게 될지를 볼수 있어요. 아까 이 말하고 이 여기에는 지금 카토라가 어, 가장 많고요. 카토라 음, 그렇죠. 말고도 최근에는 이제 카스티조하고 그다음에 세니카페 우너라고 해서 새로 나온 품종 심었고요. 음, 그다음에 오. 마라 보리페도 심었어요. 마고싶 tenemos estos lotes que son como de m u e s t r 여기는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심어 본 거고요. 보시면은 타비 티피카 버번 다양하어요 대칭된다. 버본 크다 이거는 파티고. 티피카 버본 티모르 하이브리드 교배된 것 파카마라 요게 음. 음. 음. 말하고 싶어? 아무싱무 i t e 양호트 이는 make s u r e a o t 지,では? iest y e u e l u n o 네조지 v a t 는 o e n g e o r o o e l e b t a 요 o t i a c k t e n e o l s g a e s d a o s f i s c a d b s e r v n s t k 브론스티 그러면 잎은 보통이 끝부분 보고 많이 판단을 하나요? 근데 보니까 다 끝부분만 이렇게 브론즈로 되네요. 근데 이게 브론즈라고 해서 항상 네. 그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품종인데 브론즈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린이 있고, 아. 그러니까 그게 그린이라고 해서 꼭그 그런 맛이 나온 거요 브론즈라서 그런 음. 맛이 나온 건아니에요 음. 그것도 약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음. 볼수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브론즈 티비라는 게 브론즈다 맛있는 게 아니라 그 브론즈 티비 있는 그 게이샤의 품종이 어떤 건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음. 게이샤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으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우, <웃음> 이거 이건 몇년 정도 된 건가요, 수연이 <웃음> 10년 됐대, 10년 정도.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확에 사용하는 가토라, 아, 네, 네 나무들이죠. 저,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수입하는 물량의 일부분에 이제 가토라. 음. 플라이크로베그 이걸 이제 수확을 하겠네요. Este ya <놀람> falta m e s e s e meses. Para la cosecha. 3월에 한번수확있었어 3, 4월 정도에 한번수확 있었고 이걸 이제 한 2, 2, 2개월, 3개월, 한 3개월 남은 것 같아요. 음. 3개월 차이가 붙어서 이제 수확시작하는 날씨 맞는 진짜 많다. 이제 여기는 메인 수확이 9월, 10월, 10월이거든요. 그때 이 메인이 군고요 지금 보면 수확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웃음> 아, 그럼 여기에 이제 농장에 커피도 있어야 포인트 할가 있어요. 하비안이 그 농장주인데 하비안의 향이 주식이기도 하니까 아, 좋다 농장주들은 다 재벌이었어 이거 뽑아갑시다 이거 <웃음> 바까마라 <웃음> 왜 이렇게 오니까 옆집 뽑아갈 것 같아 wash <웃음> me need a heavenly turn Cause I'll be backsliding I need a little g u i d i n for my soul Only heaven knows Cause I'll just